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WOSOCH의 투자 컨설팅 담당이사 김현철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항목별 작성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좀더 강조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간단하게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는 첫 번째로 일반적인 개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의 연역, 네, 히스토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조직도와 회사의 기술에 대한 특허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회사의 주요 개발진 이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의 자본금 증자 및 주주 현황,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산업 동향, 여덟 번째는 자사의 기술, 제품 소개, 기술력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경쟁 업체와 경쟁 제품 또는 경쟁 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경쟁 업체, 제품 기술들은 당사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당사에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열 번째는 자사의 거래처 현황, 열한, 열한 번째는 투자를 받은 후에 향후 회사의 중심축이 될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는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설명, 이 사업의 확장성이란 부분은 즉 시장이 어느 정도의 큰 시장이냐, 즉, 향후에 시장이 커진다는 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장이 점점 작아지거나 없어질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또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열세 번째는 마케팅 계획 및이 마케팅 분석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열네 번째는 회사의 재무 분석, 이 재무 분석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과거 3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넣어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5번째는 투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향후 투자를 받아서 어디 어디에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자금 스케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 자금 또 어디에 쓸 건지 또 어떠한 스케줄로 이거를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6번째인데요. 투자를 받아서 결국 회사는 매출이 일어나고 비용을 사용하고 그 후에 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이러한 매출, 비용, 이익 여기에 대해서 향후 5개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 비용, 이익이 나와야 될지에 대한 추정재무제표 즉포캐스팅 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추, 향후 5개년 추정재무제표와 함께 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에 액시스 시켜줄 수 있는지 예, 이러한 엑시플랜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항으로 이제 회사가 언론에 많이 홍보됐던 부분이나 기타 뭐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나 뭐 PR 자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일반적 개요 부분에는 회사명, 설립일, 홈페이지, 또 대표이사, 그리고 주소, 자본금, 그리고 이제 회사의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의 주요 제품은 무엇인지 보통은 이런 일곱 여 8가지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이나 도표로 간단하게 사를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같이 한장 정도로 예, 요약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사의 연역 부분입니다 회사의 연역은 회사가 언제 설립돼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연역을 적을 때 주의할 점은 가장 최근을 맨 윗단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항상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습관이 되어 있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맨 위에 부터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이 맨 위에 올라와서 가장 최근대 연대 뭐 투자 받았으면 투자를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으면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최신을 해서 아래쪽으로 과거로 내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조직도와 특허 현황은 이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인터넷 같은 데를 검색하셔도 많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뭐 메뉴의 대표이사 그 밑에는 뭐 총무팀 뭐 R&D팀 뭐 마케팅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조직도에는 반드시 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수는 회사의 경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회사가 R&D에 얼마가 근무하고 있고 마케팅에 얼마가 근무하고 있고 관리팀에 얼마가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현황이 좀 파악이 돼요 이 투자자들은 많이 이 사업객수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인원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특허 현황은 특허에 대해서 뭐 엑셀표 형식으로 해서 어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고 디테일하게 해 주셔도 되는, 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출원을 신청한 것과 특허가 현재 인정이 되어서 회사가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개발진 이력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력 그리고 보통 최고 최고 기술 책임자 CTO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이 CTO 이두 분의 이력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학력부터 시작해서 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나 어디 어디에서 근무를 하였다 정도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뭐 CFO나 어떤 이제 관리직 예, 이런 쪽은 그냥 CFO 한분 정도의 이력을 표시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기술입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그 CTO 밑에 있는 그 연구진들에 대한 이력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원들 예,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박사급이 몇 명이다, 석사급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걸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회사에 좀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자본금 증자 및 주주 현황인데요. 간단하게 주주명금만 올려주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도 있으실 테고 없어 투자를 안 받았던 회사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 복잡하게 쭉 표시하지 마시고 플로우 차트 식으로 어, 몇 년도에 뭐 얼마를 투자를 받았다거나 유상자를 했다. 대부분 유상증자 한두번 이상은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상증자 했을 때, 또 유상증자 했을 때, 어그 액면가 얘기 아니라 이제 회사의 배수 몇 배수로 받았다, 몇 배수 로 유상증자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이건 이제 회사별로 굉장히 상이한 그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이 매출처가 어디고 매출처가 한 곳인데도 있을 테고 b2c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근데 중간 과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걸 플로우식으로 쭉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회사는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한장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동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동향 자료를 얻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기타 좀 회사 측에서 노력을 기울이셔서 관련 객관화된 어떤 산업에 대한 객관화된 수치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인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동향을 회사의 생각이 아닌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그 그걸 회사가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당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매칭시켜서 산업 동향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사의 기술, 제품 소개, 기술력 현황, 연구개발 현황 현재 회사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또 향후에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속 R&D를 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도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업체, 경쟁제품 경쟁 기술과의 비교 분석입니다 이 비교 분석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표로 어 자기 회사와 타사 이름을 다 적어 경쟁이 될 만한 타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각 구체적으로 각 세그멘트죠 각 부분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술이 회사의 기술이 A B C D라고 표현을 할때 회사의 기술 A에 대해서 당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타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근데 기술이 기술만 표시해 주시면 안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가격 경쟁력 즉 회사가 판매를 할때어 저희는 50원에 파는데 다른 회사는 100원에 판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 경쟁력이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뿐 아닌 그러한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 외에 인력 부분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비교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거래처 현황인데요 이 자사의 거래처 현황은 당사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만 적지 마시고 그 회사가 또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나 예,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최종 플로우 앞에서 설명드렸던 최종 플로우까지 도달하는 그런 그림도 같이 그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투자후 향후 회사의 중심축이 될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이 들어가서 어디에 쓰일지를 알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성은 회사가 지금 현재는 시장이 작으나 향후 이 시장은 매우 커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그 누구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화가 돼서 디지털 카메라가 전부 다상용화돼 있고 디지털화 시대가 돼서 과거에 뭐 코닥이라든지 이런 필름 만드는 아그파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 전부 없어졌죠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설명과 연관이 됩니다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회사가 가공을 해서 보기 쉽게 도표나 그래프, 그림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계획 및 향후 회사의 이제 영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어서 어, 특별한 어떤 마케팅 활동보다는 좀 기술이라든지 향후 어디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추가적으로 또 거래를 틀 건지 이런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오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마케팅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재무 분석은 과거 3년간의 회사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재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예, 그 계정과목별로 쭉 아주 그냥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큰 제목만 짜서 예를 들면 자산이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정도만 분류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간단하게 손익계산서도 역시 매출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 판매비의 일반관리비인데 판매비의 일반관리비에 내역을다 적지 마시고 총액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영업이익으로 넘어가시고요. 네, 영업익담의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큰 제목만 해서 과거 3년 치를 정리해서 한 페이지 정도 의 표현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투자금 사용처 그리고 이 투자금 사용 스케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엑셀표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한장 정도로 요약을 하셔서 현재 회사가 어떠어떠 이유 때문에 얼마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 부분과 또이 부분을 뭐 아마도 월별로 사용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월 어떻게 얼마 정도씩 지출이 됩니다 라고 항목별로 해서 쭉몇년 치를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5개년 추정 재무제표 및 투자자에 대한 이제 엑시트에 대한 전략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부분 중에 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모두 설명 드렸던 부분들은 결국 이 마지막 이 추정재무제표 및 엑시트 전략에 모두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향후 오기 는 추정재무제표는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받으시려는 분들의 감으로 적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모두 요약돼서 결국 회사가 올해는 얼마 정도의 매출액 얼마 정도의 비용을 써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라 부분을 따로 이 매, 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상목을 다 산정을 하셔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그것을 요약본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재무분석 과거 3년간 요약재무제 표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 형식으로 매출과 이익을 두개 정도의 막대그래프로 해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상승곡선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기타 신문 기사 및 자사의 PR 관련된 내용들은 그 기사의 어떤 제목 정도만 적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URL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사업계획서 항목별 작성 노하우를 알아보았습니다.